그리고 원작과 점자가 느끼는 이유 획했하는 A가 B보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좋 크죠 A가 더 양성자가 많으니까 일단 기온 다 찍히고 뒤 있는 거하고나는 B와 C는 <웃음> 요거랑 요거는 1대1로 결합 1대1로 결합해 야 안정한 사업명을 선한다 했는데 음, 얘가 7, 17쪽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비가 1, 2가 아니고 2대 1이겠죠 아니, 아니지 아니아니지 1대 1이겠죠 음. 그러면 1대 음. 1이 되니까 니은이 답이 잘했어